처음 어, 원장님, 이제 처음 뵙고, 이제 이때 수술할 때 상담을 받을 때좀마음이 위안 뭐, 편안하게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 딱 느꼈던 게, 뭐, 어떤 수술 방식으 어떻게 요 어떻게 요 이런 게 아니라, 준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 먼저 하고, 규정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절 치료를 하는 음. 게이 순서가 맞는 거다. 이 처음 이큰 수술의 틀을 잡아주시니까 그게 되게 막, 아 간단고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겠구나 예, 실제로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네. 성형수술을 하게 될때 음. 어, 전체적인 얼굴을 다 보고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어, 좋은 수술을 할수 있거든요 네. 한 부분만 가서 거기만 수술하는 거에 치중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될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치료의 그 순서를 대는 건데 준식 씨 같은 경우에는 부정교합이 있었고 그다음에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수술, 저거를 고치려면 항상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술이고, 수술해서 저의 전체적인 턱의 위치를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아의 위치를 맞추는 게 치아 교정치료로 마무리를 하면, 교정치료를 마무리하는 중간에, 없는 치아들이 있는데, 없는 치아들의 공간을 정확하게 확보가 돼야지 마지막에 고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술 방식이고, 이런 설명을. 그거를 나중에 수술 하고 나서 시간이 많잖아요. 너와, 너와. 그럴 때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 그리고 되게 신기한 다른 사람들, 인터넷 소개를 보면막 이런 데막 나사 엄청 바뀌었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나는 그 수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고정 방식이 좀 틀려서, 어,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어, 고정부의 모양이 훨씬 적게 보이죠. 저는 이제 하악 고정물을 주로 스크류로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고정을좀 적게 보이는 거분 있고요. 되게 힘드을것 어... 같아요. <웃음> 그렇죠. 이게 이제 치아가 없는 사람들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게 치아를 기준으로 혼도 만들고 틀도 짜고 수술할 때 그걸 기준으로 수술하는 이제 그게 적으면 기준점이 적기 때문에 수술할 때 훨씬 더이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웃음> 그런 어려 점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하고 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 적절한 시간이 되면 고체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부정교합이 있었던 사람들이 받는 치료의 순서가 되겠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